수상해! 멜로디의 이상한 광고 일부 어디서나 난 내가 된다. 유니버스 이어팟 프로 우와! 유니버스 이어팟 광고라니! 흥, 멜로디가 있어도 잘 어울렸을 거야 우리한텐 왜 광고가 안 들어올까? 여러분! 어? 멜로디에게도 광고가 들어왔다고요! 우와! 뭔데요? 어떤 광고인데요? 놀라지 마세요. 명품브랜드입니다. 명품? 명품? 아 너무 떨려. <웃음> 명품브랜드 광고! <웃음> 명품 광고 처음 찍는 거 티내니? 무조건 써본 척, 엄청 좋은 척 하면 되잖아. <웃음> 안녕하세요, 멜로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웃음>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브랜드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다양한 디자인의 의류가 있고요. 아 그렇죠. 예뻐서 저도 즐겨 입어요. 네? <웃음> 그리고 패션 쪽으로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어요. 네. 고급스럽고 우아해서 음. 저도 잘 착용하고 <웃음> 다닌답니다. 아, 역시 패션은 다양하니까, 뭐, <웃음> 아, 그리고 식품 라인도 다양한 상품이 있답니다. 유명하잖아요. 저도 종종 먹고 있어요. 아, 나라향 식성이 독특하시네요. <웃음> 아, 저, 잠시 회사 측과 얘기를, 잠시만요. 반응이 음? 이상한데? 대체 무슨 음... 브랜드길래? 저, 저게 뭐야? 강아지 브랜드? 그럼, 식은 사료? 의류면 강아지 옷? 강아지 액세서리면 목줄이잖아! <웃음> <웃음> 교장선생님!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죠?